1898년 9월 10일 오후 1시 30분경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이던 엘리자벳 황비는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시녀만을 데리고 컥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녀의 가슴을 날카로운 줄칼로 찌른 후 도망을 갑니다. 황비는 그 남자가 시계를 훔쳐가려고 했던 소매치기인 줄 알았습니다. 꽉 조인 코르셋과 검은 드레스 때문에 찔렌지도 몰랐던 엘리자벳은 다시 일어나 배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배에서 쓰러집니다. 놀란 시녀가 상처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황비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배가 다시 지네바로 방향을 돌리는 사이 황비는 잠시 눈을 떠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말을 한후 다시 정신을 잃고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배는 지네바로 돌아왔고, 황비는 급히 호텔로 옮겨졌어요. 급히 달려온 의사는 심폐소생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그녀의 나이 만 61세였죠. 오늘은 오스티아와 유럽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황비, 로맨스의 주인공이자 비운의 황비, 일명 시시라고도 불리는 엘리자벳 아말리의 오이게니 황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배출했던 바이에른의 유서 깊은 가문 비틀스박 공작의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궁중 예식보다 자연과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했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를 따라 자연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느라고 어머니께 걱정을 끼치는 딸이었어요. 시시의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제국 프란츠 요셉 황제의 어머니인 소피 대공비와 자매 사이였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소피 대공비는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카인 헬레네를 마음에 두었답니다. 프란츠 요셉 황제와 헬레네 공주의 첫 만남은 짤즈브르크주의마디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에는 헬레네의 여동생 엘리자벳 공주도 함께 왔습니다. 황제는 조신하고 정숙했던 언니보다 자유스럽고 거침없었던 여동생 엘리자벳에게 첫눈에 반한답니다. 어머니 소피대 공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란치 요셉 황제는 시시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혁명의 후유증으로 국내가 혼란했던 시기에 이 결혼식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대이벤트였죠. 결혼식은 신부가 독일 바이엔을 떠나 황제가 보내준 배를 타고 도나우강을 따라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답니다. 유럽 제일의 미나였던 신부 엘리자벳 공주를 구경하러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955년 오스트리아의 톱배우였던 로미 슈나이더와 칼 하인츠 뷰 미주에 난 시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이 영화는 지금도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영화랍니다. 결혼식은 비엔나의 아우구스티나 성당에서 열렸답니다. 황제의 결혼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황제와 황비는 로맨티스트 부부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허니문을 락셈브록 성에서 보냈는데 이곳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현재 즐겨 찾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둘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당시 겨우 16살이었던 엘리자베드에게 갑자기 닥친 오스트리아 대제국의 황비 역할은 너무 버거웠답니다. 엄격한 궁중예법과 황비로서의 교육은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황제는 바쁜 국사 때문에 아내를 위한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이모이자 시어머니인 소피 대공비의 간섭은 그녀의 궁중생활을 더욱 힘들게 했답니다. 첫째 딸 소피를 낳으며 잠시 행복했었지만 시어머니가 딸을 그녀에게서 떼어놓습니다. 둘째 딸 기젤라를 낳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며 남편의 도움을 받아 두 딸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 도중 두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고 두 살이던 첫째 딸 소피가 죽고 맙니다. 소피의 죽음은 시시에게 큰 충격이었답니다. 시시는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합하다는 낙인이 찍히고 시어머니는 둘째 딸 기젤라를 다시 데려갑니다. 황비는 다시 임신을 하고 드디어 온나다가 기다렸던 황태자를 낳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래의 황제를 철없는 어린 며느리에게 맡길 수 없다며 아들마저 데려갑니다. 두 딸들을 자신이 키울 수 있게 도와줬던 남편은 이번에는 미래의 황제는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의 편을 들게 됩니다. 엘리자벳 황비는 자신의 행복했던 유년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엄격하고 힘든 교육을 받는 아들을 보기만 해야 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린 왕자에게 혹독한 교육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봤지만 자신의 의견이 통하지 않자 절망에 빠집니다. 황비는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옥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 라며 힘들어 했습니다. 바이엘은 친정으로 도망을 가보기도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궁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폐 결핵으로 건강이 나빠진 그녀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로 지중해의 코르프로 요양을 떠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소피 대공비와 같은 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나쁘게만 생각해 라고 시종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잦은 여행은 그녀를 남편에게서 멀어지게 했죠 비엔나에서 왕립극장의 여배우 카타리나 슈라트와 남편에 대한 은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소문을 들은 황비는 오히려 여배우를 초대해서 세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외부에 보이면서 소문을 잠재우기도 합니다. 황제는 죽을 때까지 여배우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친구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비 엘리자벳은 결혼 초기에는 남편 황제보다 더큰 인기를 얻으며 제국을 든든하게 만드는 데큰 힘을 보탭니다. 특히나 큐닉 그레츠 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한 후 독일 맹주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에 대응하는 세력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 필요했답니다. 황비의 높은 인기 때문에 1867년 이루어진 이중제국의 건국에 헝가리인들이 순순히 응했다고 해요. 황비 또한 헝가리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어요. 그녀의 시종들이 대부분 헝가리인들이었고 죽을 때 동행했던 시녀도 헝가리인 여백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는 점점 근대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프란치 요세방제는 전제군주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고 개혁주의에 눈을 뜬 아들 루돌프 황태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부자 간에는 불화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황비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89년 아들 루돌프 황태자가 마이올링에서 애인과 함께 자살을 하자 엘리자벳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들의 사망 후 황비는 죽을 때까지 검은 옷만 입으며 아들을 애도했습니다. 황비는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었지만 국내로 돌아오면 승마와 체조로 외모를 가꾸는데 전념합니다. 그녀는 수준 이상의 승마 실력을 가졌고 황궁 안에 체조실을 만들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답니다. 체조로 단련된 그녀의 허리는 19인치로 유럽에서 가장 가는 허리를 자랑했답니다. 키가 172cm에 체중은 50kg를 넘어가는 법이 없었답니다. 체중 유지 때문에 하루에 오렌지 6개를 먹고 고기는 씹어서 육즙만 삼키는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요. 칠흑 같은 검은 머리는 바닥에 이를 정도로 길었고 머리를 관리하는데 하루 2, 3시간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외모에 집착했던 그녀는 나이가 들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어요. 외출을 할 때는 부채나 양산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티아 국민의 마음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황후 시시의 모습만 기억에 남게 되었어요. 주로 해외에서 머물렀던 시신은 18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5살의 이탈리아의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에게 줄칼에 찔려 숨을 거두게 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피가 심장을 압박한 것으로 밝혀지는데, 만약 루케니가 찌르고 칼을 뽑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황비는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황제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고 해요. 깨어난 황제는 내가 얼마나 시시를 사랑했는지 그녀는 모를 것이다 라며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답니다. 그후 황제는 모든 일의 의욕을 잃고 열정적으로 임하던 신항공 건축을 조카 페르디난드 황태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살인자 루케니는 프랑스의 왕족 오를레앙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던 오를레앙은 오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황비가 도시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루케니는몇년 전에 황비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나오는 시시를 단번에 알아봤고 황비를 줄칼로 찌릅니다. 그는 사형을 원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10년 벨트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보존되었답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이 남자의 머리에 학술적으로 그리 흥미로운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빈 중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아름다웠고 언니의 자리를 가로챌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황비 시시. 그러나 저물어 가던 거대 제국의 불행하고 비운했던 황호 시시. 그녀의 시신은 특별 기체로 비엔나에 옮겨져서 왕실의 법에 따라 심장은 아우구스티나 성당에, 내장은 슈테판스톰에, 몸은 황실 영묘인 카푸치나 성당에 묻혔는데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평생 사랑했던 남편과 그녀가 사랑했던 아들 루돌프 황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 엘리자베스로 1992년 비엔나에서 탄생합니다. 한국에서도 핑클의 옥주현 씨가 CC 역할을 하며 선을 보였답니다. 옥주현 씨의 노래와 연기력에 오스트리아의 원작자가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CC는 오스트리아에서 너무 유명해서 비엔나에 놀러 오신다면 그녀의 흔적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